왜 그렇게 하냐? l l silly, lie, silly, lie. Taps, and you're w 1 l c 6 k m 로잡 k 없이 달릴 예정 그러면 은 금지 사항까지 한번 맞춰볼까? l l lie. Sill, lie. 초 빨리 예정 쭉슬라도 빨립니다 빨립니다 린 것보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하지 빨리해서 기다리는 건 없어야 될 같아요. 응. 저 슬릴라이드는 3분 1 0초 시속 126킬로로 차별 없이 예정 여기 여기 아. 여기 이것만 잘 맞추면 될것 같은데 슬슬라이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오라 맞추면 되고 나은데 이게 앞 어? 앞뒤로 앞에 또 오더라고 한번 다시 볼까요? 시티 라이 y 시티 라이 t 에타승하 y 여러분 웰컴 웰컴 저희 시티 아, 라이드는 아, 3분, 3분 16초 동안 g h t s 0여기 y l i g h 여기서 s s 다 Light, Sissy Light, Sissy Light, Sissy Light, Sissy l 스릴라이드, 스라이드에 탑승하신 여러분, 웰컴, 웰컴! 저희 스릴라이드는 3분 16초 동안 시속 126km로 자비 없이 달릴 예정! 슈! 오직 스릴만을 위한 강도와 각도로 달립니다! 스릴라이드 금지사항! 금지사항. 괜찮아 <웃음> 계속 밀려 근데 밀려도 형 페이스를 유지한 건 잘했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 굉장히 어렵네 어 그렇지 슝슝그 아, 슝만 해볼까요 그럼 내가 하이로 할게 시작 슝, 슝.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거 금지사 항만사어죠어 달릴 예정도 박수해요아네네첫 번째 <웃음>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운행 중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 어 다시 하겠습니다. 안키. 운행 중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니 근 이거 근데 너무 동화 읽어주는 듯이 했나? 안 근데 어쩌나? 그렇게 해야지. 그런돼 네. 해야 안돼요. 야 그렇게 낮게 하면 안돼. 어. <웃음> 알지? 안돼. <웃음> 네. 음료를 먹으면 안, 안, 돼! 안 돼! 안 돼요!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 뒤로 미루기! 셀카도 금지! 살짝 프리스타일 랩 카피하는 느낌이야 <웃음> 그럴 수 있겠다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뒤로미루기셀카도 금지! 지금 보해해릴릴게요걱정은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또지도 너도! 짜증나. 이럴 때마다 짜증나 진짜 자, 마지막으로 음. 몸에 지닌 귀중품은 따로 빼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웃음> 잘 보관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몸에 지닌 귀중품은 따로 빼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잘 보관해드릴게요 걱정은 너도 넣어도 이거 약간 <웃음> 더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포토타임! 잊지 말고 포즈! <웃음> 이거 찍힌 거다 보니까 이만 영근 개불인데 아니 너 뒤로 오면 돼아 <웃음> 그렇네 <웃음> 어. <웃음>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포토차임 잊지 말고 포즈! 아 맞다! 우리 스릴라이드는 운행 중 물이 튀길 수도 있어요 젖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출발 준비! 안전바 검사합니다!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완료!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도 귀여운 손인사! 컴온! 컴온! 되게 잘하네? <웃음> <웃음> 되게 신났어! <웃음> <웃음> <웃음> <잘잠> 오케이! <웃음> 형왜그렇냐 아깨! 아깨! 이거 왜? 너무 하나 오케이 okay. 둘 오케이 okay. 셋 오케이 okay, 완료!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도 귀여운 손인사! 컴온! 컴온! <웃음> 갈수록 겨, 네. 갈수록 격정돼 셋! 셋! 넷! 셋! 넷! 출발합니다 슈웅! 그 뭐라 그래? 썸네아어네 이거 빨리 썸네일 네 해야 돼 완전 신나게 음주키지 잘 봐? 뚜뚜루루 뚜 뚜루루 뚜루루 애매하게 어. 잘 부르려고 맞아, 하는 게 티가 면안돼 완전 신나게 보자응 뚜뚜루루뚜뚜루루 뚜 1, 2, 3, 1, 2, 1 절대 일어나지 않기 자 절대 지지 <웃음> 절대 식기도 <시금치>. 자기, <웃음> 없이 달기자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자기, 로 달립니다 기자라 자기, 금기자첫 번째 운행 <웃음> <군능> 중자서 <자연에서 웃음> 절대 일어나지 않기 자기, 자기, 자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잘기자게요기 자기, 자요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응 그냥 놓고 구겨 하면 돼 냉동유럽 해드릴게요 잘 보관해 드릴게요 잘 보관해 드릴게요 저한테, 네, <웃음> 네, 네, 저한테 넘겨주세요 잘 보관하시오겠습니다 네 금지 급한 전화도 주머니에 금지 마지막으로 몸에 지닌 귀중만은 따로 빼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잘 보관해 드릴게요 걱정은, 걱정은 너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완료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도 귀여운 손인사 come on, come on. Sit, sit, n i t s i t r n 포토타임 포즈 손 인사, come on, come on. 너 너무 단조로서 끌어오는 거 아니야? Come <웃음> on. <컴온! 웃음> <웃음> 나 근데 오늘 진짜 <웃음> 자꾸 땡겨서 밥을 못 먹어서 나도 진짜 밥을 못 먹었어.